없어, 편도야. <웃음> <웃음> 어, 비행기 표를 <웃음> 잘못 구매했어요. 돌아오는 건 있잖아, 아, 아직. 맞아, 맞아. 아, 돌아오는 건 그... 4월 9일 날 있잖아. 맞아, 아, 아니야. 4월 9일이 우리가 지금 김포에서 제주 가는 거 4월 9일이 김포에서 제주 어, 가는 거야? 어, 어. 너꼭대로 예약한 거야, 반대로. <웃음> 야, 이 솔미. <웃음> 어 미안해. 이솔비 우리 석비행기이 네? 떠났어 이솔비너 어떻게 거꾸로 할 수가 있어? 이솔비 언니도 봐줬으면 좋았잖아 야 내가 보라카이 때 얘기했지? 네. 보라카이 때 내가 분명히 비행기 잘못 아니 보라카이 때두 두 팀으로 나눠서 예약을 했는데 내가 예약한 것보다 다른 팀이 20만 원이 더싼 거야. 그래서, 아, 진짜 왜 이렇게 싸냐, 보라카인데. 알고 보니까 3개월 뒤에 돌아오는 거였어. 미쳤다. 3개월. 샤하 아하하. 차라락. 가져갔 이제. 멍게. 아 멍게 먹어? 어, 예. <웃음> 아, 이런 거짜파게 면이 빨간색이네. 저안 먹어. 혹시 멍게 안 먹는다고 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오자마자 장염에 걸려서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어제 밤에 일찍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얼굴 스킨케어부터 하려고요. 먼저 이렇게 스킨 에센스로 정리를 해주고 이거는 구달 진정 에센스인데 여성초 진정 에센스. 이건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거의 한세 통째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하나 사야 되는데 빨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앰플 앤 센텔 카밍샷 앰플 요거는 요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진정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제품인데 특히 코 밑부분이 지금 살짝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정 라인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거는셀바이셀 베리어쉬 리, 리, 리주버네이션 크림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쓴다고도 여러 번 인스타그램에서 말했었고, 쓰는 장면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아닌가? 두 번째인가?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크림인데, 이것도 아마 재생에 도움되는 그런 크림이라고 예전에 제가 다니던 에스테틱 샵에서, 피부 관리 샵에서 추천받아가지고 구매했던 애예요. 냄새도 너무 좋고, 재생크림 치고, 되게 제형도 그렇게 두껍지 않아가지고, 뭔가 지성들이 가볍게 건조한 날에 바르기 좋은 크림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사계절 내내 쓰거든요. 딱 유수분 밸런스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곳에서 겟레디를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까지 꾹꾹 챙겨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하필 아파 버려가지고 텐션이 더 낫겠지만 그래도 찍어보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이렇게 생기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칭찬을 되게 많이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제가 이걸 특히나 더 좋아하는 이유가 메이크업할 때막 밀리거나 뜨거나 그러는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수분 충전까지 해주고 그리고 미백에 주름 개선 기능까지 있으니까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광고로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부터 제가 항상 쓰는 선크림이거든요 제가 스킨케어 단계부터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많이는 없지만 항상 항상 발라준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이제 세 통째 완벽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 한번더 덧발라 드립니다. 냄새, 향향기도 되게 은은하고 좋고 백탁현상이 없고 그 블루라이트 차단도 되고 아 그래? 블루라이트 차단? 응. <웃음> 블루라이트 차단 된대요. <웃음> 그래서 이거는 밖에 나갈 때 말고 그냥 집에서 일상생활 이렇게 생활할 때도 응. 발라주면 좋아요. 이렇게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입큰 쿠션인데요.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는, 게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정보를 다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션이기 때문에 오늘도 가져왔어요. 이거 하나만 가져왔거든요. 어? 나도 써볼래? 너무 궁금했어. <웃음> 일단 되게 얇게 발려. 오. 엄청 얇고 뭔가 뭔가 음. 필터, 얇은 필터 한개탁 깔아주는 느낌이야. 패키지가 응. 조약돌 같아. 맞아 맞아 약간.. 무광의.. 응. 대리석 그런 오. 느낌. 패키지도 예뻐졌어. 예전에는 패키지가 그렇게.. 솔직히 예쁜 편은 아니었는데.. <웃음> 패키지도 마음에 들어 이제. 근데 묻어나는 것도 별로 없어. 너무 좋아요. 이거 내가 영상에서도 이거 리뉴얼 되기 전에 한 두세 번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거를 맨날 테스트한 이유가 데리고 올지도 몰라요 마켓으로 쿠션 마켓은 진짜 난생 처음 해보는데 항상 약간 마음에 드는, 100% 마음에 드는 쿠션이 없어서 테스트 해보고 하기 직전에 아, 안 할래요? 이러고 다 거절해버리는. 오! 괜찮지? 묻어나가 없어. 응, 우와. 진짜 별로 없어. 나그 뭐지? 아이브로우랑 브러시 좀 빌려줄 수있나 정말.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할지 뭐야. 팔레트만 지금 한 두, 세 개씩 챙기고 중요한 걸 빠뜨렸어. <웃음> 오, 나 이거 써보고 싶었어. 아 진짜? 어.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 아직. 이거 얼마 전에 받은 거야. 음. 오늘도 어쩔 수 없는 쿨톤 메이크업이 되겠네요. 하드포뮬라. 하드 어, 나도 이거 어 이거 쓰고 왔는데. 피오를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진짜? 어. 왜? 어, 안 팔려서? 이제 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 개 어. 충격인데. <웃음> 너무 충격인데. 그런 걸 넣어야 돼. 개 충격인데. <웃음> 나 요즘에 근데 하드피몰라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요번게 많은 사람들은 핫도그 폴뮬러가 음. 태우니까 그들라고1 0 k g 그랬더니 1 7 k g 하네 17kg? <웃음> 뭐가 17kg? 아 여기서 17kg라고? <웃음> 우리 집에서 일상까지 갈수 있어 이거는 <웃음> 에뛰드하우스 브러쉬 311 아이 블렌딩 쉐딩은 이거 릴리바이레드 쉐딩 바이블 쿨 시리즈 요걸 쓸 거예요 근데 나 이때 일어난 거 진짜 몇 년만인 것 같아 저절로 이렇게 눈 떠진 거 처음이야 억지로 일어난 적은 있는데 역시 사람은 장염 걸리도록 피곤해 봐야지 이렇게 정신 차리네 어제 카트 잘했어? <웃음> 카트? <웃음> 아니 나 카트 망했어 어, 어제 진짜 너 자고 있는데 욕하고 싶었잖아 너무 안 했어 30점으로 시작했는데 어. 다 끝날 때쯤에 33점으로 끝났어 뭐야 그게? <웃음> 눈뜨자마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웃음> 너 모닝커피 꼭 마시는 스타일이니? 어 어제 그 마켓밥 먹을래? 아! 아. 어. 간다 갔다, 갔다 온다? 그래. 혼자? 그럼니 <웃음> 기다려라. 다 가지라. 이 언니가 커피랑 빨리 아 어, 저는 커피 <웃음> 못 먹는데 다른 거 마시면 <웃음> 안 돼요. 아 정말라. <웃음> <웃음> 한라봉차, 유자차 레몬차 얼굴이? 어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네. 오늘 약간 핑크핑크하게 해볼까요? 채도가 낮은 연핑크? 요거를 베스로 이 깔아볼 거예요. 샥샥 샥. 샥, 샥. 깜빡하고 렌즈를 안 껴서 이거 끼고 가겠습니다. 지금 잠깐 스칸디 원데이 헤이즐 컬러예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더이쁘다고 느껴가지고 혼혈 렌즈 진짜 많이 쓰거든요. 약간 이런 서클 라인 없고 홍채 색만 바꿔주는 이렇게 하고 아 됐다. 아 이렇게 눈이 시렵지? 짠! 너무 예쁘나 이런 렌즈거든요? 짱 이쁘죠? 오늘 좀더 빙구빙구하게 가볼까요? 빙구빙구 여보 제가 얼굴에 핏줄이 진짜 많아서 무슨 색을 써도 약간 칙칙함이 있다그 해야 되나? 약간 더 칙칙해 보이거든요, 색감이 제가 요즘에 맨날 집에서 페인처럼 지내다가 약간 여기 힐링할 겸 제주도에 왔어요 많이 돌아다니진 않지만 이렇게 다른 공간에 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힐링이 되죠 하지만 장염이 걸리고 제가 어제도 이틀 밤을 새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난조해요. 목소리도 마행일가가고 지금 눈이 너무 너무 붉기 때문에 조금 매트한 컬러를 써야 될것 같아요. 이게 펄 입자가 진짜 진짜 미세한 거거든요. 이걸로 완전 은은하게 애교살을 밝혀줄 왔다! 왔다! 와 왔다! 오셨다! 오셨다! 음. 유스바보니까 너무 어두네요 이거 진짜. 음. 너무 좋다.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팔레트 쓰세요, 여러분. 이것도 쉬머펄인데, 이거는 핑크, 레드핑크. 발림성이 진짜 좋다. 심장이랑 그냥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목소리도> 주문하신 레몬에이드 <레모딩도> 왔습니다. 레몬에이 <목소리도> 우와. 너 어제 빨리 왔지? 응, 진짜 빨리 왔다. 우야 어제 못 먹어. 먹었나? 응. 마늘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무려 두 번이나 갔다 한다고. 음. 맛있지? 응, 시원해, 시원해. <웃음> 마늘빵 먹방. 있 멋있어. 어 가자. 맛있겠죠? 이 그렇게 맛있어서 두 번째 두 번이나 사가지고 먹는 중이에요. 음 어때? 음 진짜 맛있다. 음. 아니 소스가 진짜 부드럽네. 가득가득하네 그게. 음. 맛있어. 겟미들 음. 찍나요? 음. 나 류스에 골라. 류스? 너 어, 드디어 도전? 어? 틱톡도 올려서 그래가지고. 아 못하겠다 아, 틱톡은. 음. 똑같아. 똑같이지 않아? 틱, 틱톡은 뭔가 막 에? 어? 니 아. <웃음> <웃음> 이런 거? 아막 이러고. 다 녹화 된거 같네. 안 나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 아쉬워. 아쉽지? 음. 아, 아쉽다. 송아랑게첫 립! 아, <웃음> 아, 모뭐이가좀살것 같다. 홀리카 홀리카 마스카라. 이거 가져왔어요. 블러셔랑 립은 이거를 써줄 거예요. 맥. 오, 블러셔도? 응, 음, 파우더 키스 리퀴드. 이걸로 블러셔 하면 예쁘더라. 음. <목소리> 음, 이거 약간 그런, 그렇게 많이 쓰던데, 원래 그 맥에서 홍보를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뭔가 물들일 것 같아. 그치? 예뻐, 이거. 약간 술톤. <웃음> 술톤? 좋은 건가? 예쁜 술톤? <웃음> 술톤. <술통. 웃음> <웃음> 이 타이밍에서 비우효소. <비용> <웃음> 어머! 뭐야, 이게 뭐야? 비우효소? 어? 먹어볼래? 아 이거, 이거 옛날에 이거 우리집에 을때 그거다. 엄청 영업했던 거. 아, 음, 짜자잔. 아이고. 탄수화물 분해하는 아닐라제 효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웃음> 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에요. 이 <웃음> 아량님이 아, 내돈내산으로 샀다는 요비용효소예요 말라빠진 비결. <웃음> 이렇게 먹으면 배변활동도 잘 되고 음. 아랫배가 쏙 들어가. 응? 음? 진짜? 응. 음. 이게 자꾸 되니까. 근데 엄마 억지로 똥 싸는 약을 먹는 것처럼 쭉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 그래? 응. 아무래도 소화가 잘 되니까 응. 탄수화물도 분해시켜주고 하니까 음, 대변하고 잘 되는 느낌 야 나도 효소 먹을까? 요즘에 너무 소화가 안 돼. 음. 입술도, 입술도 아까 이거 발라주고 오늘 원래 핑크핑크 안하라고 했는데 계획은 항상 틀어지기 마련이지 꼭. 이거 써볼래? 글리터? 어! 뭐야? 바비브라운인데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야아 진짜? 응. 딱 봐도 비이 <웃음> <빈이 웃음> 엄청 넘 이게 손때 발색해보면 발색이 응. 진짜 차글차글 차글한데 응. 너무 예쁘지? 응. 그 샴페인 골드 색상 같은데 <웃음> 그거보다는 <웃음> 살짝 또 볼감이 좀 있고 응. 그게 왜쿨한때도잘 어울려 그럴 거 같아 약간 진짜 샴페인 클네에 일단 응. 애교살에 바르 완전, 완전 아겠는데, 애교살에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바비브라운, 아랑픽, 럭스 아이 섀도우, 오인스톤. 응. 음. 이쁘지? 응. 음. 이쁘지? <웃음> 진짜 이쁘지? 응. 음. 참 이쁜데? 아 약간 생각보다 자연스럽다. 음. 까마귀들이 언니 하자 그래. <웃음> 그거 바르면 까마귀들 <웃음> 언니 뭐 발랐어? 이러면 다고 진짜 예쁘지? 음, 화려하면 한층 더해졌는데? 음. 아 오늘 생각보다 너무 화려해졌어 메이크업이 <웃음>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화려한 것도 안 갖고 왔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어, 이 레어카인드로 마무리를 해요 <웃음> 약간 웜하게 하려고 원래 음. 렌즈도 브라운 가져왔는데 <웃음> <웃음> 결국 쿨? 그니까 <웃음> 오늘 파워쿨인데? <웃음> 그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섀도우가 너무 쿨한 거야 그래서 막안 되겠는데? 아 많이 쿨한 거 같다 음. 음, 메이크업은 완성을 이렇게 해줬고요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는 뭐야 메이크업 포인트 음. 메이크업 포인트는 약간 핑크 핑크한 눈 음. 그리고 하이라이터 핑크 하이라이터 오늘 한것 중에서 제일 꿀템은 제일 꿀템 이거 이거는 꼭이다 이거는 꼭이다 응. 팔레트 팔레트 진짜 좋았어 음. 그리고 쿨톤한테 응. 너무 막안 어울릴 수가 없는 색들이야 <웃음> 딱 엄청 즐겨 쓰는 색들이라서 항상 영상 보시는 분들도 쿨톤 분들이 많겠다 그러고 그런 거 같아. 오늘 꿀템 중에 하나는 또 이거지. 이초 기사.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각질이라든지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 받았던 그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는, 어제는 바빠가지고 <웃음> 다른 거 썼더니 난리가 났었는데. 뭐 옛날에 나 음! 이사 오기 전에 다녔던 피부 관리 샵에서 발라줬던 건데 너무 좋아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엄청 대령량 사가지고 오래 쓰고 있어. 써볼래? 이런 게 진짜 찐탱이지. 그니까, 러이거 진짜 내가 한 1년 쓰고 있는 것 같아, 거의. 너무 많아서. 어, 비슷한 또... 거 있어? 어, 이거 써봐봐. 닥터지? 어, 닥터지 레드. 아, 강남지. 나 이거 알아. 나 어. 옛날에 썼었어. 어. 어, 이거랑 비슷한데? 근데 얘가 조금 더 쿨링감이 느껴져서 맞아, 맞아. 여름에. 오 어. 얘가 조금 더 유수분이 어. 느껴지는 느낌이고 얘가 어. 조금 더 수딩 젤 같은 느낌? 그러네 바를수록 어. 약간 음. 수분감이 많이 음. 있는 이게. 이터지는 민감하신 음. 분들을 <웃음> 위해서 닫터지 음. <닥터지의> 민감성 분들 을 <웃음> 위해 이렇게 레드 블리시크릿스딩 크림. 쿨링감 느껴지고 이거 이것도 이거 이거 내가 내돈주고 샀던 것 같아. 응 음. 나도 올리브영에서. 잘있겠다 만났다 그시네 응. 어때? 응. 응. 응. 생각보다 엄청 잘 어울리네. 응. 음, 맛있어. <웃음> 예쁘다. 아예쁘나뭐야나갱이 인생이야. 알갱이 야 짜잔 나랑 20만 케이크 맛있겠죠? 이따가 어서 파티할 거예요. 이힝 이힝 이힝 예쁘게. 인트 <웃음> 가스를 명면서 어, 아, 여행만 오면 약간 이렇게 아프더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Again, making my way through crowded thoughts Sometimes it's hard to get out of it Broke my heart in the dark I was just trying to feel something Falling asleep to the sound of it Always used to let you clean up the mess i s down on my knees Thought I couldn't stand up on my own Seven, sometimes he's stronger. l o 안에 n g r i t t i 욕실 감성으로 찍고 있습니다. 자. 한 3만. 원. 3만 4만 원치 정도 샀어요 <목소리> 갈질뼈가 있어요. 그래서 뼈 무게만큼 더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있질요그 조금 더 드릴 거아 네. <웃음> <웃음> <웃음> 당황. <웃음> <웃음> <웃음> 여기는 이렇게 좀 큼직해야지 아니 육즙이 있어서 일부러 도착해요. 그렇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 푸고래고 가시에 적지고 아랑자기 자기 커플 수샷 자기, <웃음> 자기 내가 손좀 밀어줄까? 어우, 자기 눈썹도 정리해야되겠다 황화인 <웃음> 커플이야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잘했어 책당마저 감성이 있다 오래 안 있을 것 같아 그치? 여기 네? 네 응? 음? 뭐야? 나개있으면 감사하고 개입에서 네. 저희 집사들이 주인에게 네. 쓰는 시집 같은 거예요 오오. 너무 잘 써서 좀 약간 뭉클하기도 하고 <웃음> 어 이런 거, 이런 거 보다가 먹는거 네. 아니야? 토리 생각하면서 이런 거 있네요 야옹 야옹 양념 왔을 때 너무 귀엽지? 응 귀엽네 스야네 <웃음> 제주도 개냥이들을 음 숙소 갔을 때 고양이 좋아해 는런 책을 면 좋겠다. 귀여워. 좋다, 이거. Let the first sound you hear be a b e a t Supernova 저이 노을 스트레이 노을 인스타에서 봤던 노을인데? 다행이다이 하늘을 보고 갔어. 이게이집 우드랑 같이. <목소리> <목소리> is when you call